회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금호동에 살고 있는 약수암 김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어렸을 때좀 말을 좀잘 듣는 좀 사, 사람이셨어요. 부모님 말씀이나 뭐 이런 거를? 어렸을 때는 어, 동네 사람들도 그렇고 굉장히 착하다 그랬어. 선생님 음. 음. 한 번도 부모님 말씀을 거역해 본 적은 없어. 근데 사춘기가 오면서 좀 친구들하고 어울려 가 놀다 보니까 그때 이제 좀 속을 좀 많이 썩였던 하나의 자식인데 근데 어 사춘기 전에는 한 번도 아니오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 어, 진짜로? 응. 어, 어. 의외지? 뭐 신기하네요 진막 고집 부리고 막 심통 부리고 막 그런 사람으로 보이잖아 음. 근데 한 번도 저걸 해본 적이 없어 선생 보통 사람들은 이제 사춘기도 뭐 막고 그러잖아요. 사실 저도 그래요. 부모님 말씀을 어긴 적도 있고 어렸을 때 철없이 행동한 적이 음. 정말 많아요. 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아이템을 하나 가져와 봤어요. 아, 진짜? 뭘 가져왔냐면 TV에 선생님 요즘에 미운 우리 새끼라고 어, 요즘은 아니죠? 어. 되게 오래됐어요. 엄청 줘야 돼요, 프로그램이. 음. 근데 그 사람들이 무슨 사람들이냐, 결혼을 안 하고 부모님 속삭, 속삭이고 막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냥 일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뭐를 가져왔냐 누가 그 중에 결혼을 제일 빨리 할것 같은 사람 아~~ 그래서 관상을 보고 한번 아 출연자들? 네 출연자들 아... 관상을 한번 보시고 알았어 누가 제일 결혼을 할 거냐 3위부터 3, 2, 1 이렇게 뽑아주시면 되요 아 되겠는데. 재밌네 네. 재밌겠다 <웃음> 재밌겠다. 네, 네, 네. 좀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거기 보시면 신동엽 씨랑 서정훈 씨는 MC에서 빼고 아, 음, 나머지 분들 봐주시면. 음, 그러면 네. 천천히 하세요. 어, 그분. 탁재훈 분. 너무 많으니까 다안 쓰셔. 아, 그러네. <웃음> 엄청 많아요. 어, 맞네. 네, 네, 네. 원래 이렇게 많았나? 많아졌어요. 오오 그래서 그때 네 명인가. 맞아요. 면도 어, 없었는데 많은데 천천히 보세요. 음... 그래서 3위부터 뽑아주세요. 결혼 빨리 할것 같은. 재미로 보지만 그래도, 어 <웃음> 그래도 맞아야지 관상에 어, 그렇지 결혼이라는 게좀 있는다 그렇지 결혼할. 할수 있는 사람 네. 먼저 할수 있는 할것 같은 사람. 사람 먼저 할것 같은 사람 자기 그 관상에 결혼이라는 게 있는 사람 어 뭔가? 결혼이라는 네. 거를 할수 있는 사람 네네네. 일단 첫 번째가 3위부터 3위부터? 네. 3위부터는 음, 잠깐만 천천히 하자. 3위가 시원 최시원씨요? 몰라 여기 시원이라고 적혀있는데? 최시원씨요 어 시원 어떤걸 보고 좀 음. 삼, 삼... 지금 지금 간상을 이렇게 보면 네네. 여자가 있는데 어 진짜요? 어. 오, 잘생겨서 뽑으신거 아니죠?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아니아니아니 네네네 어떤게 어, 좀 그런게 좀 보이세요? 이 간상을 이렇게 보면 느낌이라는게 있잖아 네네네. 우리가 보는 느낌이라는게 있잖아 이 사람은 지금 진행 중 어, 여자하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그냥 재미도 보는 건데요. 어. 저희는. 네, 네, 네. 지금 이, 있는 걸로. 오, 그런 운이 그러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면. 지금 만나고 어. 여자가 옆에 여기 딱 붙어있는데. 아 진짜요? 음, 여자가 옆에 어. 딱 붙어있고 키는 이사람이 키가 크잖아. 그렇지? 맞아요. 커요. 그렇지? 근데 여자는 키가 그렇게 많이 안커 보여. 만 어. 그럼 결혼을 할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지 지금 진행 중이니까 오. 그거 가깝다는 거지 그지? 어. 근데 뭐 만나다 헤어질 수는 있겠지만 어. 만나다 헤어질 수는 있지만 지금 만나는 지금, 분이랑 어. 할 수도 있다 어. 지금 만나고 있으니까 음. 그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아, 그래서 네. 3위로 내가 이제 본 어. 거고 2위? 2위는 네. 김종국이 오, 오. 의외도. 어? 의외도 어. 김종국씨요 어떤 걸좀 보고 지금은 네. 마음에 들는 사람이 눈여겨 이렇게 보는 사람은 있어. 어, 김종국 씨가 어, 눈역에 보는 사람 있어. 뭔가 자기가 찜했다든지 뭔가 마음에 든다든지 이런 사람은 있어.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주위 사람들이 아니면은 아예 좀 떨어져 있는 사람. 이 주위의 사람이겠지. 있 어. 그러니까 눈여겨 보는 거지. 어. 뭐 가까이 있거나 뭐 아니면은 뭐 친분이 좀 있든가 뭐 요렇게 들어가지 그럼 김종국씨도 결혼을 할수 있다는 말할수 있지 어할수 응. 있는 사람 할수 있는 사람? 어 그게 2위 2위 그리고, 그리고 대 1위 <웃음> 1위는 저기 뭐 김준호 아 김준호씨? 응. 응. 이 사람은 배우니까? 진행 중이잖아 맞아요 진행 중인 건 맞아요 근데 김준호씨가 막 장난으로 방송에 나와서 뭐 결혼하자 막 이러는데 그게 진짜인거예요 어, 내가 봤을 때는 진짜인걸로 보여 결혼 운이 들어와있다 어, 결혼 운이 들어와있어 어, 들어와 김준호 김준호씨가 어. 김준호 제일 할수 있는 첫번째 순위는 김준호지 어. 그것도 뭐 자기도 언론에 뭐 이제 보도도 했겠지만 하고는 있지만 그게 뭐이 사람이 뭐 개그맨이니까 뭐 농담으로도 뭐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 사람이 그런 걸로 해서 장난칠 사람은 아니거든 그렇게 막 장난기가 아무리 많은 사람이어도 어 내가 봤을 때는 그런 쪽에는 조금 신중한 신중함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장난치는 사람은 아닌 걸로 보이고 어.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 가서는 좋은 소식이 오지 않을까. 오... 어 내년 하반기, 내년 하반기나, 그 다음 해에 초에, 뭐 봄이나, 요때 돼서 좋은 소식이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좀 전달이 되는 걸로 보이거든? 그래서 네. 이 사람을 1위로 내가 이제 뽑은 1, 거고. 2, 어. 선생님, 그러면 반대로. 어. 얘는 이 사람은 진짜 결혼 못할 것 같아. 1, 2, 3위 뽑았어요 어. 결혼을 못할 사람은. 네. 박재훈이 사람은 마음의 병이 너무 심해. 아, 그래요? 어. 굉장히 뭐 이렇게 밝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 마음을 보잖아. 마음을 보면 마음의 병이 너무 심한 사람. 우울증이 너무 극도의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어우울증에뭐 공황장애 뭐 이런 게다 있어 이 사람이 내가 봤더니 있는 걸로 보여 있고. 우울증도 있고, 공황장애도 있고, 어, 그리고, 갑자기 왜 좋았다, 갑자기 나빴 갑자기 슬펐다, 막 그러잖아. 조울증. 조울증이라 그러지? 그것도 있는 걸로 보이고. TV와는 완전 다른 거지. 응. 음. 근데 이게 정서 불안증이 약간은 있어 보이거든, 음. 이 사람이. 뭐, 티비의 TV, 화면상으로는 아닐 수 있겠지만,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있어. 결혼을 하기는 쉽지 않다. 어, 쉽지는 않아. 그분이 이혼을 하셨거든요. 이혼을 제, 해도 이혼을 제, 하... 재혼을 할 어... 확률이 어, 어, 없어 없어. 오... 근데 이 사람은 뭔가 자기가 불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옆에 사람을 두는 거를 조금 꺼려해. 아, 이 사람 자체가 그럴 거야. 오... 이 사람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탁재훈은 결혼을 못하는 걸로 보이고, 재혼. 네네네. 뭐, 시간이 흘렀서는뭐 모르겠죠. 지금, 이 현재, 정장은... 어, 봤을 때는 이제 그렇다, 이제 보면 되고. 다음. 어, 2위. 2위는. 못할 것 같은 2위. 는 뭐, 이상민이지, 뭐. <웃음> <웃음> 이상민이, 이상민인... 죄송합니다. 네. 장가를 가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은 생각이 너무 남달라. 아, 일반 사람이 아니야. 어, 생각이 정말 남다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못 믿는 건 아니야. 못 믿는 건 아닌데 이 사람, 이상민이라는 사람은 자기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을 찾고 있거든. 음... 내가 봤을 때 이상형이 그런 것 같아. 근데 자기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을 찾는데 근데 너무 남다른 성품을 갖고 있고 자기 주관이 너무 강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아, 진짜요? 자기 주관이 너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 이, 이 상민이라는 사람은 삘를좋아하죠 삘. 네, 맞아요. 삘이자, 삐. 네, 네. 내가 봤을 때는 그래, 이 사람이. 삘인데, 삘이 오는 사람이 아직 없다는 거지.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 삘이 오는 사람이 아직 꽂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결혼에 대한 거는 조금 뒤로 이제 물러서야 된다, 이제 보면 되고.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할 수도 있나요? 이 사람은 물을 안 가려요. 어... 본인은 하고 싶어 하, 한다니까 그렇게 내 거잖아 안 하는 건 아니야 음. 자기가 마음속으로 안 한다고 말은 하진 않은데 근데 이 사람은 비이야 자기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이야 자기하고 코드가 맞거나 코드가 맞거나 자기가 마음이 끌리는 끌리잖아 이 사람 무조건 자기가 좋아해야 돼 음.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면 안돼 음. 자기가 좋아하고 이 사람 무조건 마음이 움직여야만 이 사람을 만날 수 있거든. 물질적이거나 뭐 이런 걸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네. 내가 봤을 때 그래서 남다른 성품을 갖고 있는 거지.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진짜 이 사람은 미우세요. <웃음> 이 사람은 미우세요? 김희철이지 뭐. <웃음> 김희철씨 잘생겼잖아요. 잘생긴구나 발이고 아. 얘는 뭐. 아 얘는 못 해요? 못해. <웃음> 어떤, 어떤, 어떤 면에 좀 봐주세요, 김희철씨. 얘는, 그, 이상민이도 약간의 자기만의 세계가 있잖아. 네네네. 근데 이 사람은 삘이 오면 간다 그러잖아. 네네네. 자기만의 세계가 강한 사람이니까. 네네. 근데 김희철이는 까탈시러워. <웃음> 이상민이는 네네. 자기가 끌리는 여자면 네네. 올인을 할수 있는 사람이야. 네네. 이 사람은. 마음이지, 그지 근데 김희철이는 끌려도 답답해 아, 진짜. 어 진짜. 여자가 뭐 여자가 좋아 여자가 좋은데 아 쟤는 괜찮다 착하네 착한데 약간 보면 어 답답할 거 같고 근데 똑똑해 똑똑한 여자면 어, 괜찮네 근데 너무 똑똑하니까 피곤할 거 같아 그렇게 뒷말을 이어가는 거지 뒷말을 이어가는 거야 엄청 까다 시러운 사람이야 까다 싫워 너무 안 깨끗한 것도 싫고 너무 또 깨끗하면 피곤할 거 같고 근데 자기가 뭐이 사람이 뭐 결백증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자기가 깔끔하면 여자는 좀 털털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털털한데 좀 싫을 거 같고 맞추기가 쉽지가 않네 맞추기가 이 사람 자기의 성격도 맞추기가 힘든 거야 아 그래요. 너무 까타시러우니까 이 사람은 엄청 까타시러워 이런 남자는 피곤한 스타일이잖아 티비에 나오는 모습이 진짜로 아, 이 사람은 털털한 거는 거리가 먼 사람이지. 아, 그래. 털털한 거는 거리가 완전 먼 사람이지. 이분 그러면 결혼을 만약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자 뒤졌지, 뭐. 아니, <웃음> 여자가. 어, 여자는 여자는 뒤지는 거야. 왜냐면 이렇게 까다 싫어운데 이여자이 여자가 얘를, 얘를 가면 얘를 맞춰야 되는데 어떻게 맞추냐 이거야. 얘는 마음보다는 마음도 일단 첫 번째지만 얘는 마음보다는 내가 이 여자 이 상민이 같은 경우에는 약간 내가 이 여자를 좋아해 빌리 왔어 뭔가 뭔가 모르게 끌렸어 네. 그러면 여자가 흠이 있거나 이렇잖아 그지 다 덮어버려 오... 이 상민은 오... 그니까 약간의 상남자 스타일이지 그지 자기 여자니까 아픈 것도 안아버릴 수 있는 남자인데 근데 이 희철이는 안돼. <웃음> <웃음> 김희철이 나네. 폭탄 맞는 거 아니야 나 이거 다. 아, 괜찮아. 아 이거 뭐 관상으로 그냥 재미로 보는. 어얘 아니 관상이 아니라 얘 성격 그렇다니까 진짜. 어, 어. <웃음> 아얘 성격 진짜 그렇다니까. <웃음> 얘 진짜 까타시러 내야. 뭐든지 토를 잡 탈을 잡잖아. 살 잡는 사람은 피곤한 스타일이거든 그러면 만약에 선생님 그거를 다 받아주는 여자가 나타나면 은 결혼을 할수있어 나타나면 처음에는 꽂히니까 다 괜찮아요 아이 이 남자 괜찮아요 내가 다 받아줄 수 있어요 이러다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서 사람들이 뒤지는 거지 뭐 <웃음> 소병 나오고 골병 나오고 뭐 씨. 선생님 아무튼 뭐, 네 알겠습니다 음. 그... 그뭐 이분들 뭐 그냥 재미로 재미로 보는데 아이 김미철이는 힘들어 네, 네. 까다시로 얘는 진짜 까다시로네야 네. 정말 까다시로 외국애를 만나는 게 낫겠다. 네, 네. 알겠습니다. 차라리 말좀안 통하는 외국애를 <웃음> 만나는 게 알겠습니다. 선생님 김미철 씨그 얘기 그만하셔야 <웃음> 어, 요나 네, 네. 네. 아, 네. 김미철 싫어하진 않아요. 네. 근데 네. 내가 이제 간상을 보고 얘기한 거예요. 네, 네. 그 선생님 그 그만 보셔요 아, 그만 봐? 네, 네, 네. 네, 네. 이렇게 선생님, 뭐, 손님 보실 때도 이런 관상을 보면 이, 이 사람은 좀 결혼의 운이 트여져 있어. 이 사람은 안 트여져 있어. 뭔가 특징이 좀 있나요, 얼굴에? 특징이라기 보다는 네. 이제 손님을 보면 이제 뭐 전화상으로 오시는 손님은 음성을 듣고 이제 점을 보는 거고 이제 손님이 오시면 관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점을 보는 거고, 그두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간상을 보면 나는 막 간상쟁이는 아니야. 예, 예. 막 공부를 하고 막 이런 거는 아니고, 그 사람의 느낌이라는 그게 있어. 네. 근데 이 얼굴을 보면 성격이 다 나와. 음. 그 사람이 별나다, 뭐, 아, 온호한 사람이다, 인정이 많은 사람이다, 아니면은 뭐, 응용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얼굴 간상에서 다 나오지, 성격은. 오. 음. 신기하네요. 신기하네요. 어, 털털한 사람이다. 아, 어, 보기와 생긴 거는 까칠하게 생겼는데, 성격은, 어, 정말 털털한 사람이다. 이게 다 보이지. 음. 어, 다 보이지. 알겠습니 아까 뭐, 재미로 봐주셨지만, 음. 뭐, 결혼은 다들 했으면 좋겠네요. 아, 기미철 <웃음> 네. <김이천> 씨는 빼주고. <웃음> <웃음> 아, 폭탄맞 씨.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웃음>